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OBS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구글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서 어, 간단하게 그냥 OBS라고 검색을 하시면 OBS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OBS 스튜디오, 즉 OBS 사이트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OBS 스튜디오, 윈도우즈 버전 다운받을지, 맥 버전 받을지, 리눅스 버전 받을지 나오는데, 여기서 윈도우즈 버전,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요, 왼쪽 하단에 이렇게 OBS 스튜디오가 설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신 것처럼 이 OBS라는 프로그램은 화면을 녹화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오캠이나 곰캠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내가 뭐, 파워포인트 화면을 띄워놓고 화면 녹화를 한다든지, 어, 지도 화면을 띄워놓고 녹화를 한다든지 즉 내가 원하는 화면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녹화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왼쪽에 설치가 되면 클릭을 하면 자, 설치 화면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Next 누르고 설치를 시작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Welcome to OBS Studio라고 되어 있으면서 버전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신 버전이니까 어, 가능하면 최신 버전을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을 해서 설치 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Next, I agree 동의해 주셔야 되고요. Next, Install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버튼을 쭉 누르고 설치하게 되면 알아서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어, 설치가 완료되면 finish 누르면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된거고요. 저는 일단 설치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거 실행을 하지 않고요. 실행하겠고 finish를 눌러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 바탕화면에 가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OBS Studio라고 하는 어, 아이콘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OBS Studio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